선 아,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네. 예. 자, 잘 지냈지? 예예예. 여러분 출석 부르다. 현빈이 너무 아 아, 왜요? 녀석이올 테면, 올 테지? <웃음> 이건, 풀 테지? 다들 자유선 조심하세요. 네? 얼굴 테지! 그면요 <웃음> 주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어. 아닙니다. 현미 몽땡 잡아. 아니 선생님 제가 왜몽댕이 잡아요. 현미 종아리. 조, 선생님 종아리 때려. 아니 제가 선생님 종아리는 어떻게. 대면이 였어요. 네. 선생님 네. 최소한. 그래. 자, 자 진정들 하고. 오늘 <웃음>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. 네. 오늘 장하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참관을 했으니까 네. 어. 우선은 미화부장을 어, 예. 정하자. 아 예. 아까 투표를 드지 예예. 자 그럼 투표되니까 여기에 있지롱. 오 자, 오 자, 자, 먼저, 김용현, 한 표! 자, 다음은, 한영민한 표! 자, 오디바라스두 명인데. <웃음> 그럴 줄 알고 선생님이 투표를 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, 이재용, 한 표! <웃음> 미아부장은 없는 걸로 하자 <웃음> 그러면 청소는을 함께 하는 거잖아 선생님! 응. 학생이 둘밖에 없어서 미아부장도 뽑지 못하고 이 현실이 너무 슬퍼요 마음이 울적해 미치겠어요 영현아! <웃음>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산으로 올라가 서한번 줄어봐 저처럼이 대로 되지 않는 거 어떡합니까? 누가 세상을 살나 보면은 맘 먹은 대로 되지 않을 게 있어. 저럼 이런. 불러이샤 빠빠. 라 빠빠 빠빠 빠빠 우리 노래 불러? 자 그럼 우리 수업을 하도록 하자. 좀쁘자라내거는좀 좋은 거 좋은 거이이로 자, 수업하도록 하자. 선생님, 갑자기 바바리에 목도리에 뿔티 한 개까지 끼세요? 설마? 혹시? <웃음> 아니겠지? 배용준 해모식 박사! 윤삼아! 자, 수업 시작하자. 잠깐만. 태지야, 태지야. のよ 태지야 아, 선생님 많 아, 신경 못 썼구나 미안하다 선생님은 어? 제 인생에 충전하지 태지야. 마세요 어. 어? 태지야 소중해 인사. 야 비켜. 모태임나 어? <목소리> 미화부장이야. 맞을래? <목소리> 나 미화 부장이야. 맞을래? 나 미화부장이야. 못태임 원사마야. 맞을래? <목소리> 내가 이나 미화부장이야. 원사마야. 나 나, 나 나, 나 나, 나, 맞을래? 내가 사마야나미장이야나 원사마 함께. 나사맞을래사마야나 미화부장이야. 소들하자 선생님, 아침 바바리 목도리에 불타기로 왜 끼셨어요? 설마. 너굳이거리를 키가 3 0 c m 나 차이가 나나. 배용윤의 모습 왔어. 용사마. 자, 숙들하자 선생님,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있는데. 마추를 한내 자신이 너무 슬퍼요 슬픈 있는 거야 네버 크라이 <웃음>